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3월 15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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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눈으로 읽으시고 가능하면 소리를 내어 함께 따라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도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러스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음,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자 들였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눈알진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이삭의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두개파가 부활에 관련하여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넣기 위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는 장면인데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두개인에 대해서 좀더 설명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사두개인은 유대교 당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말씀이나 설교에서 자주 들었던 바리세파나 열심당 또 헤롯당 등이 당시 로마시대에 영향력 있는 당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각 당파마다 색깔과 신학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성이 달랐지만 모두 같았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속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권위와 권력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가난하고 소외되 자들의 재산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사두계파는 가위당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으로부터 유래하였습니다. 사독의 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가문과 또 제사장에게 충성을 바치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부유한 귀족층들을 포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독의 파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토라만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라는 모세오경이라고도 하는데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오직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이외의 다른 성경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책들은 선지자가 쓴책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24절에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러스에라고 그들이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하여 예수님께 질문하는, 질문을 시작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신학적 색깔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들 본부, 오늘 본부 말씀에서 볼수 있듯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라고 말씀하시는 곳에서 따라 알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세속되었고 타락했는지는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던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의 배후에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부를 축적하는 그들에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꾸짖으신 것이죠 그때부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칼을 갈고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부활에 대한 질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만약에 형이 결혼을 하였는데 상속을 받을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었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야 하며 만일 둘째 동생도 자녀 없이 죽게 되면 셋째 동생에게 셋째 동생이 자녀 없이 죽으면 넷째 동생이 아내로 맞았다가 그렇게 일곱째까지 하여 형제들도 다 죽고 그 여인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게 되면 그 여인은 일곱 형제와 모두 경호, 결혼한 경험이 있는데 그럼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가 없는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아내로 맞아서 자녀를 낳고 형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기대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문자 그대로만 읽어보면 당시의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주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문화입니다. 형의 대를 잊기 위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사회적 약자이며 남편이 죽으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즉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사실 몇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보좌집의 노예로 들어가는 방법과 길거리에서 몸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나 친척이 그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 그 여인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대법은 미개하고 더러운 풍습, 문화풍습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두개인은 지금 이 질문을 통해 본질적으로 부활에 대한 모순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허무 맹랑하고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이런 사도계파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활할 때에는 이 땅에서와 같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계적 구도로 바뀔 거라는 것입니다.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즌이라는 것이죠. 사후는 이생과는 전,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과 방법 그리고 관계의 구도로 작동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 부활의 때에 어떠한 모습일지는 잘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가 알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지극히 깊고 넓은 칠밀감성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살아있었던 것도 아니고 살아날 것도 아니, 아니고 지금 이 시간 현재 살아있는 자로 표현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만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이 세상 이후 즉 죽음 이후의 부활의 때에 다시 마주하게 될 새로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기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가족들로 하여금 끊어지는 아픔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때 모든 육체가 일어나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때 그래서 다시 영생과 영불의 시간을 마주할 때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입고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의 슬픔과 이별은, 이별의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을,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살아있는 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부활한 사람으로서 이 땅의 마음을 두고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약속을 받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서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부활을 약속받은 자로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구원을 붙잡고 주님 당신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 숨쉬는 주님 당신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소망을 하늘에는 두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주님 당신께서 주신 그 부활의 약속을 맛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